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베트남에서 받는 마사지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촬영에 협조해 주신 싸이공99 마사지샵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써니텐의 베트남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탈의실이 없는 마사지샵이 호치민에는 많이 있는데 이곳은 탈의실이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곳에서 옷을 환복한 뒤 마사지 소파에 저렇게 누우면 수건을 배에 올리고 그 위에 뜨거운 돌을 올려줍니다. 배를 따뜻하게 해야 장수한다고 하죠? 그 뒤에 시원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얼굴과 두피 마사지로 시작됩니다. 귀와 머리 뒤쪽 어깨 부분까지 정성껏 마사지를 해주며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마사지를 받을 때도 대부분 얼굴에는 이렇게 오일을 깔아줍니다. 사계절이 여름인 도시라 항상 자외선의 영향으로 피부가 상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오이팩을 해주면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코스는 손을 시작으로 하여 어깨쪽인 삼각근 부위와 전완근 쪽의 뭉친 근육을 마사지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은 발마사지. 발과 건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발 건강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일을 발라 발바닥에 혈자를 자극해주고 일반인이 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는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시원하게 주물러주며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끝나면 수건으로 오일을 말끔히 제거해주죠. 발 마사지가 끝나면 상의를 벗은 뒤 반대로 눕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체의 후면부 근육의 마사지가 시작되죠. 데테이드근이라고 불리는 햄스트링 부위와 아래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 그리고 등판부위인 광배근과 척추기립근 모든 근육을 다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사무직 사람들이 가장 뭉치는 승모근과 목근육을 풀어주고 있죠 그리고 뜨거운 돌을 이용해 등판의 모든 근육들을 이완시켜줍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주변 근육들을 꾹꾹 눌러주고 있네요. 상 마사지가 끝나면 뜨거운 돌들을 등 위에 쭉 깔고 수건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하체 쪽에 있는 근육들을 집중 마사지 해주죠 마무리 단계에서는 스트레칭도 해주고요. 허리도 한번 쭉 뒤로 펴줍니다. 토닥토닥 마무리 허리도 한번 비틀어 주고요. 가격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입장료 25만동에 고정팁 10만동으로 토탈 35만동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